요정아, 나 초대했는데 안 돼? 은지안 어, 다 왔다. 어? 야나왜 참여할, 나왜 참여할 수가, 없어? 뭐야, 아, 왔어, 수가 없어? 너 왔어. 너 왔어. 이제세팅 뭐야, 요정아? 응. 다행이다. 야, 막규 너 들어와. 너 나한테 초대하기 눌러 봐. 어, 요청했다나 좆됐다. 왔다. 야꼬. 아! 아. 야호. 야호. 야호. 어. 어디야? 나 지금 밖에 산책하고 있어. 이도 a 진 디아에 d i 뭐 You're 리에서 boomer. You're the o n 사 A vector. 디아에 e not the one. We're the o 이 e 나 m a z i n g DIA. You're t 누나 아니라는 게 뭡니까? 야, 이은아 너 근데 되게 얌전한 척한다. 짜증나게. 야 근데 아무래 카메라 켜면 되게 정상인인 척한다. 군입고 그러니까 내눈 짜증난다니까. 존내 역겨워. 배워없어 아니 알지? <웃음> 빼고 싶어 이 <웃음> 여러분 <웃음> 얘네들이 저 이지메 시켜요. 아니 제형이라뭐캐지면저봐 그래. 내가 어. 제일 라방할 때마다 언니 쌍수했어요 이러면은 여정아 그런 말을 왜해 아니 박병대다니까 <웃음> 진짜 갯받고 <웃음> 싶어 그러고 나, 나 아니, 음... 여우짓한 애 된다니까? 사람들이 여정언니 그런 거는 공개적으로 말하지 않는 게 좋지 않나요? 이러면 내가 아니 저희가 친해서 애들아애들아 애들아, 잠깐만 아, 아니. 이가할말 있대 애들아 지훈이가 할말 있대 말해 말해 <웃음> 아니 은우님 없는데 왜 은우님 잘생겼다 그래? 아, 준이를 지금 다들 우는 줄 알아. 응. 어? 야, 준이, 우리 둘, 우리 둘이서 이상형 월드컵 하자. 둘중 하나로. 지민, 넌 누구랑 사귈 거야? 아, 아, 주인... 리도 말고 준이랑 지윤이 중에? 그니까, 러 너, 어. 너가 생각하기에 둘중 누구랑 사귈 거야? 음. 근데 나는, 솔직히 나는, 나는 둘이 사귈면은 나는 준이. 야! 내가 할살인는니가못는다 기가 왜는다 기가 보는에서뭐하는다 기가 에서뭐 하니? 너는다코피보 맛집 기가 너는다거기 어, 아니 준아. 난이팅 준아. 왜? 이는오도래지훈이는 <웃음> 돈도 안 주는데 저렇게 열심히 하면 근데 저 근데 김준. 김준 우리 아빠 아니지. 내 <웃음> <웃음> 방금 소리 지르는 거순시하 우리 아빠가 했어 이상 불렀다고 소리 존나 빽빽 들은 아빠인 줄 알았어. 아빠 아니지? 분조장이네 분조장이네. 아빠 퍼포먼스. 아니 이름 몇번좀 불렀다고 왜? <웃음> 아, 너무 웃겨. <웃음> 너 귀걸이 꼈어? 나 어. 아나왔 못된 고양이에서 왔어? 고양이에서 왔어? <웃음> 아니, 궁금해서... 아니, 진짜 궁금해서... <웃음> 궁금해서 진짜 궁금해... 고양이야 <웃음> 여정... 미안해, 들아점이네 이러면은 띠미는 남자야... <웃음> 저기야... <웃음> 저기야... 미쳤다 <미쳤어요! 웃음> 비행에서 스키나 다녀오는 티라미스 스키리... 티라미스너 여기도 야, 왜 그저... 방송을 찍냐? 야! 야 이거 만네 우리가 네 시청자야? 네. 너내 너, 말이 진짜 우리가 네 시청자냐고 편하게. 어 아니 차. 지민이 필터 써서 그래 얘들아 손들고 얘기해라 제발 <웃음> <웃음> <웃음> 누구를 골라볼까? 그래 너 한번 얘기해봐라 손녀전 아씨 내가 먼저 들었는데 아니 지훈이가 자꾸 지민이 필터 의혹을 제기하는데 야나그고안 아, 쓴... 안, 쓰... 안 쓴다고 하는 얼굴이 근데 일렁이는 건아 아지랑 입히는 건 아, 아, 아, 아지랑 이피는건 더워서 그런 건가요? 맞아 아, 맞아 맞아 아 어, 여자 얘기해라 내무 동갑이야 내 맞아 내 동갑이야, 동갑이야. 너손 들고 얘기하라고 이 미친놈 <웃음> 아, <이렇게. 웃음> 아 비교, 비교 이상형 원래 여정 띠미준 저는 솔직히 그니까 어, 다 다른데 약간 그 성격은 띠미고 <웃음> 성격은 팀이고, 그러 그러니까 웃음 코드는 여정이고. 결국 준이는 그냥 준이는 그냥 그 겉모습? 그럼 나는 왜 성격과 외모가 아니라는 건데? 나는, 그러 그러니까 나는 약간 그런 것 같아. 외모가 좀 약간 그, 그 두부상은 좋아해. 여정이랑 나는 약간 좀 혼혈 얼굴이잖아. 나데난 무슨 얼굴인데? 얼굴인데? 이미는 눈도 이만하고, <웃음> 코도 이만하고, 입도 이만해. 욕하는 데 집이나 너? 아욕이없다 얼굴에, 얼굴에 그게 다 들어있어. 다 들어있지 그럼 뭐가 안 들어있겠어? 장박이 아니아위시리스 아니, 맞지? <웃음> 위시리스야 하고 싶은 거다 넣는 거 맞지 그냥? 그러니까. 아 진짜 그런 거 같아. 준이는 <웃음> 솔직히 겉모습은 진짜 약간 잘생겼거든. 근데. 성격이 그냥 그 거의 학교 끝나고 떡볶이 먹고 구몬 선생님한테 가는 그런 느낌이야. 야, 야. 아, 개초딩이야, 김준. <웃음> 진짜 개초딩이야. 진짜 <웃음> 개. 자 이제 우리가 지훈이 얘기해 볼까? 아 지훈이 를 일단... 내가 할게. 손질 <웃음> 나갈게 <웃음> <웃음> 그래 여정이 얘기해봐라. 지훈이는 일단 옥, 옥상에서 옥상 삼 층에서 떨어진 매주 <웃음> 같고요. 예? 그리고 가지고 있는 병이 34개 정도는 돼 보입니다 야 잠깐만 잠깐만 조금만 말해 나도 할말 있으니까 지훈이 자기 쿨톤 아니어서 울었어요 그러네요 응, 그, 본인 쿨톤 아니라고 막 울어요 응. 저 진짜 쿨톤이 죽거든요? 자기가 옆골이 되고 싶다나 뭐라나? 어나 안경 아니, 갈까네 에이, 들었어. 어 나도 안경 갖고 올래 안경 안 보인다 잘안 보여 그래서 안경끼자 요정아너 안경 잘 어울린다 그거 아, 그래? 지민이 그 안경은 말해. 좀 신기하게 생겼다. 그치? 약간 네. 그 정샘물 선생님 아니지. 오, 야, 나도 그 생각했어. 나도 그 생각했어. 아까 말하려다가 말았는데. 네명이서 그래. 어떻게 알게 됐냐한 그래. 명씩 얘기해보자. 어, 일단 지훈이는호스바에서 일하고 있는 거 제가 구해다 왔고요. 지, 민이는 토요코 키즈라고 <웃음> 길거리에서 방황하고 <웃음> 있는 10대 소년이었는데, 제가. 아니, 워낙 고 냄이었고요. 아니요. 그리고 김준은 불법 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다가 제가 여정이가 그... 그거 돈을 대신 갚아줬어요. 여정이가 그 파리제에서 일하고 있는데 제가 돈으로 가 가지고. 제가 성실하게 그냥 교회 목사님, 네, 그런 데서 일하고 있다가 애들 다 아, 여정이가 그그 파리에서 그 일하는데 제가 초이스 했었거든요. 그래 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여정이와 아이들로 이렇게 제가 구해준 아이들이어서 아유. 그럴듯해서 개웃기네 <웃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알게 됐냐면 원래 띠미랑 저는 친구고 준이랑 저도 친구인데 띠미랑 저랑 은우랑 같이 일본으로 일하러 갔어요 지훈이가 일하고 있는 일본에 있는 회사에서 일본 회사에서 불러줘서 비즈니스, 비자. 네, 비즈니스 비자로 해가지고 관광이 안될때 그래서 같이 일본 여행을 갔다가 저는 사실 지훈이를 그렇게 별로 사적으로 만나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면 애가 이상한 애인 줄 알고 야좌지다랑이 이런 노래 내길래 이상, 이상한 애인 줄 알고 안 만나고 싶었는데 만나보니까 성격이 너무 괜찮고 착해가지고 지민이랑 나랑 너무 친해진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원래 우리 셋이서 이렇게 놀다가 김준은 따로였어요 따로였는데 준이랑 저랑만 이렇게 같이 놀다가 이제 야내 친구들 있는데 같이 놀래? 이러다가 같이 놀다 보니까 이렇게 갑자기 친해진 거예요 이건 진짜야. 갈잘딱으로 친구 너무 잘 말했다. 아 근데 아까 게더 아까 게더심빙성 아까 게좀더 현실성이긴 있 했었어. 코스바가 음, 더 현실성이야. 아. 지민이, 네가 누가 때린 거 아니지? 야구 빠따로. <웃음> <웃음> 내가 내가. 내가 야 지훈이가 근데. 야 나는 지훈이가. 얘가 좀. 아휴, 맞아. 애가 덜 됐더라. 그러니까 <웃음> 아아 어어. 어. 뭐야 저거? 타타코 아니지? 뭐? <웃음> 굿즈 갖고 왔다 굿즈 <웃음> 여정아 저주인거 갖고 왔다 <웃음> 여정아 <웃음> 여정아 <웃음> <웃음> 아, 뭐하냐? <뭐야? 웃음> 야 <웃음> 나만 욕한 거 아니야 애들 다 그랬잖아 <웃음> 아니야 안 그랬어 애들 다 그랬어 그런 적 없어 이거 여러분 팡한 앵무새 인형 치면 나와요주 <웃음> 준님 직업이야 지금 준이 직업 그냥 없지 않나 이 <웃음> 새끼 근데 더 중요한 거뭔줄 알아? 지훈이 내일 하는 거 뭔지도 모르는 거 알아? 그러니까 너잘 모르잖아 <웃음> 그가 오파이지 않나? 오오 어? 제왜 저래? 야, 진짜 지훈아, 너 준이랑 진짜, 진짜 제일 많이 카톡 하는거 알지? 너 출근하면 준이 그지가 따라해서 옷 매장 매고 지, 재고 관리하는 거 아니야? 자라, 지훈아, 됐어. 빨리 먼저 자라. 너희들, 너희들, 내일 내일 금요일 싫어? 아, 토요일 이 아니구나. 대박이다. 난 근데 지훈이가 참 저런 게 좋아. 주제가 확확 바뀌어. 맞아. 머리 가발 있냐고요? <웃음> 이거 진짜 옛날에 하는거 같지. 소린 따는 말이지. 지윤님 죄송한데 주무세요. 주무세요. 하나. 어, 자, 둘, 셨으면다한테왜 그러세요, 지윤님 이상이었냐? 이상이 근데 저 약간 솔직히 너무 금사빠인 거 같아요. 아, 지윤이 금사빠야. 응, 어, 너무 네, 금사빠. 심해. 너 어, 심해, 맞아. 근데 나도 그래. 그래. 나는 솔직히 오키마스터도 <웃음> 인연인 거. <것> 어, <같아. 웃음> 어, 근데 너무 로맨틱하다. 오키마스터도 인연이래 미친 거 아니야? 웃긴 스치면 소매틱이 아니야? 아마리 풀어야지 왜? 아, 소매치기잖아 쟤네 그르는소매치지 쟤네가 그걸 알지? 어저 사람 국회의원 아니야? 저거 나랏돈으로 나라... 사우나 아, 맞아, 갔다가 맞아 맞아 맞아 그니까 그니까 <웃음> 나 리스에서 봤어 <웃음> 나랏돈으로 사우나 갔다가 오열하는 사람이 <웃음> 맞아 맞아 지금 <웃음> 평생 소원이 누룽진 사람이다 저 사람 <웃음> 와아기억이 개좋아 선여정 그래 나 이제 끌래 그래 알았어 너 먼저 나가 줄래 지민아 내가 얘가 방금 나가면 방 코너면 바꿔줄 걸아 그래 응 아, 너 들어와 너 주신 뭔데 주신 너, 주신 뭔데? 주신 너 주신 그냥 방파개처럼 있어 들어와 아, 알겠어 주신 우리끼리 얘기할게 어 항상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오늘 방송 들어와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앞으로 내명또 많이 사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 우리, 우리 띠미, 여정이 준이 다 정말 좋은 친구들이니까 <웃음> <웃음> 교장 말 주었네 <웃음> <웃음> <웃음> 앞으로 앞으로 네. 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자 얘들아 아 어. 얘들아 잘자 잘자 야 얘들아 간다 여러분 안녕 오야 나갔다 드디어 야야야 <웃음> <웃음> 와, 나 아, 자, 어? 나, 손, 나 진짜 숨 너무 아꼈잖아 드디어 나갔다숨이 너무 아꼈다 <웃음> 아 진짜 나는 애들아 표정 관련해서 애들아 나는 진짜 거야. 드디어 나가서 너무 행복해. 야자리 하나 남았는데 다른 사람 막 부를까? 우리 <웃음> 오디션 볼까? 우리 카라처럼 새 멤버 영입할까? 나 어깨 축지가 <웃음> 좀 아픈데 지금 지운이가나인형좀누는것 <웃음> 같거든? 아야좀 어깨 축지가 좀 아파. 찌르고 있나봐 괜찮아? 애들아 막내말어어 안 돼! 안 돼! 아, 진윤아, 이거 너가 수락해야 돼! 아, 응 너가 방장이야! 너가 대장이라고! 맞아! 어, 누구 신청했다? 잠깐만! <웃음> 어머, <너무 웃겨. 웃음> 응. 아, 반가워요! 안녕! 안녕하세요! 근데 우리보다 귀여우면 안 되는데 지금 너무 애기라서 우리가 할말 없어진 거 맞지? 몇 살이에요? <목소리> 음. 우리가 진듯? 1예 <목소리> <웃음> 진짜? 나? 어? 야 지금부터 수위 조절해라 애기다 너무 애기다 비싸다. 방금 태어났다 진짜 <웃음> <웃음> 산타 할아버지 믿어? 아니요 <웃음> 안 믿어? 없어 <웃음> <웃음> 어, <진짜>? 야, <웃음> 야 나는 13살까지 이 악물고 믿었는데 앞에한테 <웃음> <아빠한테> 선물드되려고 <웃음> <웃음> 너도 독하다 야 <웃음> 너! No, 네, 우리 멤버로 들어오고 아니야. 싶니? 에... 뭐야? 왜 망설여? 내 <웃음> 예. <웃음> 네, 우리 멤버로 들어오고 싶니? 우리 올드 진수인데? 올드버요? 아, 아니야 미안 <웃음> 유진스 아니고 올드 진수라고 <웃음> 네, 내가 미안 진짜 미안, 진짜 미안. <웃음> 아, 아. <웃음> 그러면 이제 다음 사람을 위해서 우리, 로테이션을 위해서. 그래, 그래. 자, 야. 고마워, 형. 다음 사람, 다음, 다음 사람 초대해 주세요. 다음, 어, 다음 사람, 오, 요, 요, 초대가 많아요, 지금. 나중에 나서요. 그래. 아, 들어오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안녕.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아, 저는 부산 사는 스무 살입니다. 잠깐만. 혹시. 이번년도 크리스마스 때뭐 해? 어, 계획이 없어요. 아 합격. 준이를 꼬시려고 잠깐 들어온 게 아닌지. <웃음> 나그 정도 아니야. 어 뭐야? 어? 야 내가 너무 내가 너무 터셉을었나봐 어떡해? 야 이지민 너가 쫓아냈지 어, 미안해. <웃음> 미안해. 냈지아나 아, 눈썹 문신 하고 싶어. 아, 나도. 오. 뭐야 허로로로 아줌마다. 뭐야 뭐야? 나 준이가 내는 줄 알았어. 나 아니야 아, 나 그런 애 아니야 얼굴을 보여주라 죄송해요 지금 네열 <웃음> 수가 없어요 왜? 왜왜 왜, 왜? 지금 쌍판대기가 말이 아니라서 아 필터도 안 돼요? 네그 미안 우리는 얼굴을 까지 않으면 우리 멤버에 들어올 수 없어 그럼 다음에 봬요 어 안녕 어? 어떻게 나가지? 뒷문으로 해가지고 쭉 뒷실에서 나가면 아니, 그래. 나가 <웃음> 뒷문으로 해서 나가면 되거든? 어 왔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만반의 준비를 하고 오신 것 같은데. 어? 야, 김준. 저기. 여기, 여기 귀살대 참여하려고 왔는데. 어, 귀살때원이다 <웃음> <웃음> 우와. 알겠습니다. 세종선생님 라고합니다몇 살이세요? 저 24살이요. 여정이가 어, 맞아, 방, 여정이랑 저둘중 누가 누가 이상형이에요? 나또 나갈래요 야! 야쟤 봐봐 쟤, 쟤 칼들아 나고 나가버리네 <웃음> 야 이런 방법이 있구나 사람 애쫓을때 아. <웃음> <웃음> 우리도 이제 끄자 아니야 지금 막 잠있다고 난리 났는데? 야 근데 또한명더 했다 기다려봐 가볼게. 어머! 어? 어? 또? 오 어, 안녕하세요 <웃음> 아 맞다 <웃음> 이거 보이는구나나 모르겠어 아네네네 아제 욕을 아주 한가득 하셨더라고요. 아, 저는 안 했는데, 저는 정의야. 안 했어요. 아기고르세요한번때 아... 문제예요. 아기야나 욕한 적 없어. 저기야 고르시라고. 기야 근데 우리가 내가 내가 나랑 여정이 둘 중에 고르니까 그때만 조용해지는. 어머. 좋다. 어머. 뭐, 깜짝이야. <웃음> 어. <웃음> 나 진짜 미친 미친 줄 알았어. 나대중신아닌줄알았어나 박지윤 불러. 저런 사람은 <웃음> 박지윤만. <웃음> 태마가 불러, 태마가... 대정신 아닌 줄 알았어. <웃음> 어머, 오늘 <웃음> 진짜 눌렀고. 나 진짜 드디어 미, 미친 사람이 나왔구나. 애써 저, 저 지금 자기불좀꺼주세요 어머, 어머, 눈은 어, 뒤쪽이에요. 아, 죄송합니다. <웃음> 나 가시라고요. 어, 아쉽다. 야, 여정아, 너 오늘 기대 이쁘대. 그니까내가 올려놨네. 야, 나 댓글이 안 보여. 야난 그래서 이거 컴퓨터 켜가지고 보고 있어 인스타 왜 그래? 몰라 그래서 이걸로 보고 있다니까 나 인스타 절대 반성해 <웃음>